사 오늘 네번째 웨딩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나는 재밌는데 얼마나 멋있어. <웃음> 너무너무너무너무 제가 찍고 싶었던 스냅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원래 그 스냅 작가님 일정이 완전 꽉 차가지고 아예 그냥 23년도까지 거의 안 됐었어요. 결혼식 전에 부산 스냅을 찍었었는데 막 그냥 우연치 않게 말씀을 들었는데그두 분이서 친구분이신 거예요. 자리가 비길래 제가 낼름 무조건 맞춘 거거든요, 이 날짜로. 두달 전에 예약했는데 벌써 12월이야. 결혼식 끝났다고 또 저희가 건방지게 어제 라면을 먹어버린 거예요. 덜 붓고 싶어가지고 우유도 먹기는 했는데 택도 없던. 샵에서 또 카메라를 켜볼게요. 이렇게 한편에 드레스입 있고 여기는 피팅룸, 그리고 여기가 헤어메이크업 받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 드레스 다 입어봤고 이제 곧 메이크업이랑 헤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슬기준기 대표님께서 드레스를 다 제작을 하시는데 제 사진을 이렇게 합성해놓고 드레스를 제작해주신 거예요. 근데 드레스 입어보는 걸 찍으려 했는데 너무 자연인이어고못 찍었어요. 이따가 한 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생화화관 아니었저 <웃음>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네. 엄청 또 갑자기 멀쩡해져가지고 처음에 네. 그 작가님한테 하고 싶었을 때막 태그 타고 막 보는데 네. 대표님이 뜨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네. 엄청 잘하는 샵도 있구나 네. 막 생각했었어. 왜냐면 전 부산에서는 네. 샵을 아예 안가본 거예요. 네. 네.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 그런 샵들이. 맞아. 근데 저는 대표님 보고 그 머리가 네. 기억나는 게 이렇게 똥똥똥이 머리 언제 아세요? 꽃받침 거, 풀받침 거 해서 퐁퐁 통통 머리 퐁퐁퐁퐁 해갖고 찍은 거 있었는데 그 머리가 너무 예뻐서. 퐁퐁이 네, 안 해봤어요 네안 해봤어요. 하고 싶은데, 밥 네. 먹음 이좀더 선호도가 제가 너무 스숙해져 <웃음> 근데 밥 먹음 <반묶음> 진짜 잘 어울리지도 않아요. 네, 밥 <좀> 먹음이 <반묶음이 웃음> 좋아요. 저도 밥 먹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가 밥 먹음이랑 포니테일. 아, 저도 포니테일이면들묶밥 그, 먹음 네. 진짜 좋아요. 왜냐면 그 스타일이 리일않고 귀여워. 그 머리 하나만으로 다른 스타일이 여러 개할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본식때번안 하고, 네, 그냥 네, 네, 네, 포니테일, 네, 포니테일 했어요. 저희 좀 짧게 있어요. 내일 모레 가요. 아, 그래가지고 네. 내일 하루 밖에 못 놀아요. 내일 하루? 내일 모레 골프를 선택했어요. 아. <웃음> 거기 가려고요. 그 해. 용리이 해야? 어, 용머이야용머리야 <웃음> 거기 사진 찍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던데요. 진짜 너무 예쁜데요 네. 근데 원래 오름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네. 너무 그게 안 맞더라고요 네. 타이밍이 네. 그 서귀포 쪽그 네. 밑에 쪽 오름을 가려면 돌아서 이 l 와 Het al嘿 Pero came from G HIV o q u i l m u n g u n g u 티 g 티 n g 어요저 아이가 그런 걸 엄청 좋아해. 아 u n g u n g 프로드 막이 블리터도 진짜 좋아하고 블러셔 많이 하는거 엄청 좋아해요. 근데 블러셔는 진짜 생명이 생리한... 완전 네, 그쵸? 네, 촬영할 때도. 많아. 근데 블러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웃음> 진짜 많아 보통 근데 그런 분들은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거죠? 평소에 안 하니까 그냥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지? 오, 블러셔 하면 너무 예쁜데 생기 있어 보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블러셔안 어울리는 분들이 부러운 게 네. 그런 분들은 진짜 블러셔 없이 해야 조금 뭔가 엄청 달걀처럼 네. 깨끗한 음. 이미지가 잘 어울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블러셔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웃음> 전 진짜 속눈썹이 너무 없는 편이라서 음. 안 붙이면... 얇은 것에 이게 요즘에 영양제 발라서 잘한 거예요. 어. <웃음> 속눈썹을 이제 안 붙이면 네. 부작용이 난게 너무 메이크업을 안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옛날에는 그냥 막 마스카라 네. 하고 막 해도 네. 안 허전했는데 네. 요즘에 속눈썹의 그 예쁜 그걸 알아버려가지고 네. 특히 요즘에 막 샵에서 붙이는 것처럼 집에서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아니면 은막 화장을 음. 못한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 지금, 불 씹어 먹어도 맛있을 것 <웃음> 같아. 붓기도 너무 잘 빠지고 아, 그래서 자꾸 마시게 돼. 가 지금 끝났고 지금 성범이 헤매만 하면 돼요 아, 여러분 메이크업을 너무 잘해주죠? <웃음> 아니 대표님이 혼자 헤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청담샵 저리가 와. 너무 꼼꼼하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메이크업이 퀄리티가 제가 원래 진한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진하지 않은데 저한테 잘 어울리게 메이크업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디테일, 눈썹 특히. 그리고 헤어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좋았냐. 혼자, 혼자 메이크업 하신, 혼자 헤매로 이만큼의 퀄리티를 낼 수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진짜 너무 예쁘죠. 오우 작가님이 사주신 커피 잘 먹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드레스 제작도 대표님께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한 분이 이세 가지의 멀티가 되는 거 저는 처음 봐가지고 처음에 말했던 저를 생각하면서 만드셨다던 그 드레스인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이왕 리본 포인트 너무 예뻐 촬영을니뭔 음. 소리야 우리 고등어도 우린 먹기로 했어. 아 갈치도에 아, 아, 신랑이 아, 고 치즈링 먹고 싶다면서 음. 메이크업 음. 짱생됐네 우와, 음. 닭살이 음. 어아나 추워 지금. <웃음> 던지지 마. 저 아, 노력하잖아. 음. <웃음> 지금처럼 허리 딱 펴고 좋아요 실례세요 오! 표정 좋으시다 지금처럼 너무 잘하시고 여기서 아시 오! 진짜 잘한다 렇게그 자유롭게 막 하셔도 돼요? 그.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한번면은막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지금처럼 아 오! 좋다 여기 오! 실 좋아요 아, 알 너무 잘해주시는데? 그대로 신랑 시만 혹시 거기서 꽃도 같이 보고. 그렇죠 <웃음> <웃음> <좋았어>, 그렇게. 오케이. 오케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 예쁘다. <웃음>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예쁘아아 진짜 왜아다아예다아다아예다아다대예아아 <웃음> 어. 두 번째 스포츠 아니, 내가 말 보고 싶다고 해서 와주신 거 제가 작가님한테 오기 전에 말이 너무 보고 싶다 했는데 그래서 와주신 거다니 어, <웃음> 내가 어금 찍어주고 있어 여기 쯔쯔가무시병 조심하라 말똥이 너무 많아와 대박 <웃음> 말! 말찍고 말! <주고> 말. <웃음> 말은 절대 늦지 않아 우와. 근데 여기 잔디가 푹신푹신하다. 양잔디야. 대박 말이다. 사진 예쁘게 나온다. 진짜? 음. <웃음> 오 깜짝이야. 무게 많아서 천천히 움직여야 돼. 천천히. 그리고 아마 물어요? 그 생화는 뜯어 먹는데 <웃음>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보다 이게 천천히 그냥 옆으로 아 가는 걸좀더 안정감을 아, 느껴봐아물는 걸로 안 끝나요? 물고 잡아 막 이렇게 흔들. 귀엽다. 어? <웃음> 더 붙어봐 어? 돈 먹지마 아 그럼 어떻게 지나가냐고말이랑 <웃음> 뽀뽀해, 뽀뽀해. 발차기 할 수도 있잖아 두두두두두두 그렇게 자기가 와서 안짐 당하는데? <웃음> 오 이거 좋다 너무 귀엽다 일로와 로키 로키? 로키? 네. 로키? 실례님도 그거 조금 찍고 네 지금 이렇게 손잡고막 찍을게? 네 찍었어 많이 찍었어 아. 여기 진짜 예쁘다 하늘도. 내가 이리 뛰어가 볼게. 뛰다가 말 오면 어떡해? 아니 뒤로 온 거. 이렇게 열로 뛸게. 아 <웃음> 어, 여기로 뛰어야겠다. 어 이쪽으로 와.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소윤아. <웃음> 동영상 찍어줘. 내가 이리 뛸게 그러면. <웃음> 저희 방금 말본 거는 그냥 제가 말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작가님이 데려가 주신 거고 이제 두 번째 장소 거의 다 왔거든요? 오늘은 총세장소 옷도 세번 어 근데 날씨가 생각했던 것보다는좀 추워가지고 안 추울 줄 알았는데 너무 춥네 정말 유명하지 않은 장소들만 데리고 가주셔서 좀더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 촬영할 때좀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약간 좀사려니숲길 같은데 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괜히 막 찍으면 막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오후 작가님은 진짜 뭔가 본인만 알고 계시는 음. 장소를 발굴 발굴 해서 저희를 데려가 주셔 가지고 그 장소에 가면은 뭐 진짜 사람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범위가 일단 찍을 때좀 편할 것 같아 나도 편하고 이런 숲길로 가요 지금 장소 도착해서 옷 갈아입었거든요? 옷 갈아입고 이제 헤어 수정하는 건가요? 어, 이제 변형이야 헤어 변형하려고 앉아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 이렇게 차 옆에 앉아가지고 완전 자연에서 그러니까 아까 오다가도 사련이숲길 쪽에서 웨딩 촬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근데 이렇게 앉아갖고 헤어 변형하고 계신 거 봤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좀 추워 보였어요 <웃음> 진짜 거기는 좀뻥 뚫려가지고 주차장에서 헤어 변형하셨는데 진짜 추워 보였어요 아니? 난 별로 안 여기서 음, <웃음> <웃음> 아, 고비 괜찮아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감, 신부님이 살짝 감싸서 그냥 살짝 기대 있을까요? 그죠 신랑님이 그냥 신부님도 살짝 봐도 되고 자, 준비 다 되면은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셋 천천히 일주면서 하나, 둘, 하나, 음. 아, 그렇게 하나, 둘 응. 오, 예쁘다. 오, 그렇게, 그렇게, 지금 날씨 너무 좋아요. 원래 제주도가 날씨가 항상 좋지 않다고 하는데 역시 전 날씨 요정이 맞는 것 같아. <목소리> 아니 사람들 왜 제주도까지 와서 웨딩 촬영하는지 알것 같아. <웃음> 진짜로. 금 뭔가 마지막 장소에 다온것 같거든요? 저 멀리 보이는 들판이 헉! 여기가 맞는 것 같아 해질녘 시간에 들판에서 찍으면 진짜 예뻐요 응, 지금 딱그 시간이에요 어. 우리 8시에 나왔는데 벌써 4시 반이야 이거 너무 웃기잖아 범마어디가안 멈춰져! <웃음> 뭐라고? 안 멈춰져! <웃음> <웃음> 어. 고생 많으셨어요, 어, 진짜로! 진짜로. 네. 네. 여러분, 저희 촬영 다 끝나고 배가 진짜 너무 고파가지고 함덕 와가지고 용마갈치에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함덕 근처에 10시까지 하는 빵집이 있는데 여기가 오드랑 베이커리라고 근데 여기 마늘바게트가 엄청 유명하대요. 그래서 마늘바게트 샀어요. 오늘 지금 숙소 가가지고, 이제 진짜 푹 쉬고, 내일 하루 동안은 골프 치고,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는 영상으로 담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웃음>